오늘은 이티제의 소소한 특이 취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티제는 1년 365일 이계처럼살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티제가 휴일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가 존재합니다. 바로 스마트폰 기상 알람을 끄고 푹 자는 것입니다. 매일 아침 이티제는 기상 알람 소리를 듣고 깨거나 예민한 경우 알람 소리가 들리기 전에 눈을 뜨고 알람을 끕니다. 하지만 연이나 공휴일일 때 따로 기상 알람을 맞추지 않고 푹 잡니다. 이때 푹 자면서 이티제는 급속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 급속 충전을 완료한 이티제는 휴일에 뭘 해야 효율적인지 스케줄을 짭니다. 맑은 정신에서 스케줄을 정해야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옵니다. 예약이 필요한 건이라면 분명 연휴 시작 전 미리 예약을 했을 것입니다. 만약 널널하게 스케줄을 w 한다면 동네 산책 또는 아이 쇼핑을 하는 정도로 소소하게 하루를 보냅니다. <Heinz>